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 배울 동작은 리버트라고 합니다 리버트는 제가 앞에 만든 몇몇 강좌에서 세비기라고 했던 동작들입니다 리버트를 할줄 알면 좀 부족한 기술들의 각도를 보완해서 랜딩할 수가 있습니다 리버트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머리와 상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머리와 상체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전에 그 반대 방향으로 꼬았다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꼬았다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체와 머리를 돌려주면서 하체를 끌어준다는 느낌으로 특히 뒷발로 끌어준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 백사이드 리버트는 발가락을 이용하고 프론트사이드 리버트는 뒤꿈치를 이용하는데요 이것은 백사이드 킥턴 프론트사이드 킥턴과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만든 킥턴 강좌에서도 얘기했듯이 백사이드는 발가락을 이용하고 프론트사이드는 뒤꿈치를 이용한다 는데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피겨를 봤던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김연아가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에 뒷발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떠올리면 은 약간 이해하기 쉽습니다 앞발은 축으로 놓고 뒷발을 끌어준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앞발을 살짝 들어주면서 리버트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어렵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앞바퀴 살짝 들어주면서 하는게 조금 더 멋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 차입니다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입고 있는 이 김세중 스케이트보드 아카데미 티셔츠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옷 구입하시려면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재생 목록에 여러 강좌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강좌들 다 보시고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